접수현황 출력 보고서를 더블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샵 네임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현황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보고서를 선택하시려면 왼쪽의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속성 시트를 누르시고 데이터 탭의 레코드 원본에서 접수 현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샵 네임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나오게 됩니다. 운송방법을 오름차순으로 변경해 주시고 중량은 오름차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방법에서 자세히 를 누르시고 바닥글구역 표시안함을 바닥글구역 표시로 바꾸겠습니다. 운송방법 머리끌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바꿔주겠습니다. 운송방법 머리끌에 있는 txt 운송방법을 선택해주시고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서 운송방법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본문의 운송방법을 선택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스크롤바를 가장 아래로 내려주시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를 해주겠습니다. 보고서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량을 보면 1 0 k g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1 0 k g 이하의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 빈 공간에 별을 넣어 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중량을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서 가장 위쪽에 보시면 형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골뱅이를 쓰시면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중량이 10kg면 골뱅이에 10kg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뒤에 별을 써주시면 별 뒤에 있는 문자가 반복되게 됩니다.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를 누르시고 별을 해주시면 이제 나머지 공간에는 별이 채워지게 됩니다. 보고서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빈공간에 별이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중량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훨씬 더 많은 별이 들어가게 되겠죠. 디자인 보기에서 되돌리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송방법 바닥글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텍스트 21 레이블에는 접수건수 한칸 띄우고 콜론을 적어주겠습니다. 언바운드에는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는 카운트를 적어주시고 괄호 열고 별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이제 위치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테두리에서 하살표가 나올 때 드래그 하시면 레이블과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근데 레이블만 따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회색 네모 칸을 잡고 움직이시면 레이블만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타 탭에서 이름을 txt 접수 건수로 해주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텍스트 상자지만 여기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이름을 바꾸시면 안되고 반드시 텍스트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txt 접수 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txt 날짜에 오늘의 날짜를 넣어 주겠습니다.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는 데이트를 적어 주겠습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형식을 클릭하시고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보기를 하시면 원하는 형태로 맞춰진 걸볼수 있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 총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는 쌍따옴표 총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 총 페이지는 페이지 s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페이지 중 현재를 적어주시고 엔드 연산자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페이지입니다.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페이지 S와 페이지에는 대가로가 붙게 됩니다. 이제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맨 아래쪽에 총 1페이지 중 현재 1페이지입니다가 뜨게 됩니다. 여기 띄워쓰기가 안됐네요.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현재 다음에 한칸 띄워주겠습니다. 엔터 보고서 보기 해주시면 이제 한칸 떨어졌습니다. 창을 닫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